아, 멘트 따위 없다. 그냥 어, 바로 간다. 그냥 바로 가자. 좋아. 이거를 하기 위해서 <웃음> 지방에서 온내이 네, 녀석이 또 왔습니다. 네, 새해가 돼도 찾아왔다. 아, 어, 정말 지겨워요. 여리 <웃음> 왕국까지 하고, 그 다음에 쿠파 왕국. 이제 곧다 끝나간다고 한다고. 지금 처음 가는 거예요. 어, 지금 처음이야. <웃음> 쿠파 왕국이라... 뭔가 좀 이상하다. 어아또 쿠파랑 붙어 아마 어, 난... 쿠파 왕국이니까 이럼 뭐야 붙어. 이거 <웃음> 어 뭐야 저기요 장르 어디 갔어용 뭐지 내가... 이게 장르가 갑자기 온헌터가된것 같은데 아니 스카이림으로 바뀐 건 뭘까요 가보자 오이 저기요 갑자기 보스전에 스멜이 씨, 왠지 보스전인 것같어 마리시가 됐다 이거 뭔가 좀 불안하다, 불안해. 아니, 갑자기 무슨 왜 스카이림이 됐어, 장르가. 와라. 와라! 아, 위치 실화냐? 빨리 빨리 빨리. 빨리! 오케이. 됐나? 됐어. 이제 일, 연속이다. 신컨신컨신컨신컨 신컷, 신컷, 신컷. <웃음> 신컷! <웃음> 야! 야! 받아 받아 받아! 야! 장판 장판! 아! 빨리빨리! 빨리, 이제! 빨리빨리! 빨리빨리! 아, 나이스! 어, 됐다! 붉은늘의 음룡을 퇴치하였습니다. 어, 원래는 색이지, 그래. 어. 레츠고! 그래 이게 바로 쿠파 왕국이래 자 이거는요 제가 사실은 어, 다른 분 이걸 리 그, 플레이하는 영상을 봤어요 아, 제가 이거. 어느 정도의 별이 어딘아 파워문이 어딘지를 알고 있어 자 이거는 알려드릴게요 이건 또 뭐야 이건 이렇게 꽂아서 올라가야 돼요 잠시만 이거 옆에 또뭐 가는 거 있는 거 아니야? 설마? <웃음> 구멍이거든 이거를 잡이. 이거 타이밍이다. 살짝, 살짝. 제가 살짝. 야, 실수했어. 먹고, 먹고, 빨리 점프해서 넘어가고, 빨리 점프. 점프. 가만히 있다가 자. 허, 떨어지겠다. 아! It's been a long 어. 아 이제 됐네. 어. 채팅 한번 죄송한데 다시 한번 쳐줄 수 있을까요? 에린님좀 채팅 좀 쳐주세요. 아주 맵기 때문에. 레로 레로 레로 레로 레로 레로 어 갔어. 오 뭐야? 오 어머. 저기요. 크고 아름답. 아 아닙니다. 왜 갑자기 건담을 타고 가냐? 오르와 건담이다. 빼음 <웃음> 진정 오케이. 자, 자 빠진다. 오오 보이잖아. 자, 대포 쏜다. 어, 뭐야, 뭐야, 뭐야, 뭐야, 이거! 뭐야? 뭐야, 설마 이거 난가? 아, 아. 아 이거 내가 날려야 된다. 너, 너가 해야 된다. 아, 잠시만. 저저저저저저저 저. 오케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저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아, 야 나한테 오지 마라 나한테 쏘지 마라 나한테 쏘지 마라그간 <웃음> 방향이 조금 날 노린 것 같았는데, 기분 탓인가? <웃음> 또 그걸 뚝배기를 <웃음> 온다. 오나라이, 아, 아, 지지 마라 <웃음> <웃음> 엑시노 턴 저, 저, 저, 저거, 좀, 저거, 좀. 아! 저거, 저거, 저거, 저거, 저거, 저거, 저거, 저 맞추기나 좀 해줘 후퇴근아! 정... 맞춘다 맞춘다 맞춘다 맞춘다 자자 자, 가라 가라! 가라! 날 위해! 날 보호해라! 아니! 날 보호해줘! 날 보호해줘! 제발! 날 보호해줘! <웃음> 제발! 제발! 제발! <웃음> 내 손으로 가! 제발 내 손으로 이 개! 제발 제발 제발! 제발 살아간다! 제발, <웃음> 제발, 제발, 제발 살아간다! 우리 같이 서로 치킨 먹었잖아! 니 돈으로 썼지만! 우 오케이 가라 가라 제발. 아. <웃음> 이게 쉬운 줄 알아? 나한테 왜 그래? 이것도 힘들어. 예. 아 내가 니놈을. 아아 됐다. 그런데 <웃음> 문제 생각해보잖아. 얘네들 인간을 초월했잖아. 맞아. 초월했잖아. 어떻게, 왜, 달에서 숨을 쉴 수, 우주에서 숨을 쉴 수가 있지? 사실, 저게, 코가 아니고, 그, 산소호흡. 홍... <웃음> <웃음> 아, 바이예. 안이 새끼야! 오, 존나 멋있다. <웃음> 와! 자신 있나? 아, 저기 싸우고 있어. <웃음> 아니, 저게 반지가 들어가? 오, 아, <웃음> 이거도 복싱전인데. 또그오라오라인 이거? 아이거 오라오라가 설마? 진짜? 느낌 오라오라데왜 반지 가왜 a 다로 되냐? Happy! e n d i n 이다 아, 부서워! 부서부서부서 아. <웃음> 오케이 일단 서워 부서워! 부서워! 부 쿠파 가까이 가서 연습 점프 하라고. 요가 파이어. 아 어, 이거 다 피해, 다 피해. 어, 오세. 아 어, 봤냐? 내 컨트롤? 이렇게 이렇게. 어디서 쏠려고 이개 같은 새끼야! 얘거프로 꼴찌기 세번 한다. 점프. 한번 더. 마지막 한번 더. 가자! 안 받아! 어! 어, 어! 어! 어! 시발! 아 됐다. 아, 아. 아. 가자 가자. 오우! 어 코네글리프? 어. 오. 피치. 그동안 마이어 오디세이를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감사. 오야야야야야야! 야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! 빨라빨라빨빨 어메 설마 에이 어 뭐야? 그냥 누니까됐네 저기요? 어? 쿠파라 내가 된다. 와 지금 무서지니까 빨리 가야 된다. 빨리가! 이거 부서진다아이 사돈 철조! 아야이 사돈 철조! <웃음> 어. 들어가 들어가 어! 제발 제발! 오케이, 자, 빨리, 빨리 빨리 빨리 문지! 빨리 문지! 문 열어! 택배요! 택배 <웃음> 왔어요! 진짜 택배 기나다 어딨어! 어. 뭐야 이거? 저기 저저저저저저저저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저. 어. 어? 다음 것도 밟을 수 있게! 최대한! 많이 밟으면 안 돼! 어? 노래 좋은데 이거? 빨리 벗어! 잠깐만 그쪽으로 가면 넘어지잖아! 어, 그쪽으로 도, 도, 도, 넘어지잖아! 이거, 이거, 이거. 됐어 됐어 됐어 이거 빨리! 이거 뭐야 요 뭐야 요 뭐야 뭐야 엔딩인가? 아 엔딩인가? 잠시만 왜 우리 버리고 가? <웃음>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. <웃음>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. 오, 캐피.